방구 선물입니다. 방구선물입니다. 아 네이더스니까. 아저 미션 좀저 지켜주세요. 이거는 아저 알았어요. 저의 노포당결. 왔지 아무도 안 왔어요. <웃음> 네이더스들 이거 분명히 PTS에 있었는데, 있었는데 이거를 바로 오신다. 최대. 이쿤님 어디 가요? 살려줘요. 이님 어디 가야식이님 아, 네, 어, 저도, 네. 아, 예? 어, 어, 저도 저도 막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한번 더. 한번더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진짜저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전기 미션에서 나무 딥 쏘는 척 하면서 전기 미션 한거같아 진짜요? 네 어? 나 방.. 아까 전전판인가 여기 지나가다가 비공기들한테 죽었는데 <웃음> <웃음> 내가 여기서 썰었는데 네. <웃음> 저 사람 먼저 썰어야 돼 우리 할땐 여기 이렇게 지나가다가 바로 흠.. <웃음> 음... 바보님! 네? 제가 무섭지 않으세요? 뭐야? 보님제 직업 알려드릴까요? 네... 뭔데요? 튀어! 튀어! 튀어! 아! 튀어! 튀어! 선한게 아니지 내가! 바보님 옥장 들어갔어! 바보님 옥장 들어갔어! 바보님 옥장 들어갔다고요? 네 옥장 들어갔어! 어 아, 모두에게 알려야겠군. 종을 쳐서. 어 뭐야? 한명만 지었어. 여기 혹시 염탐꾼 계신가요? 잠시만 잠시만요. 바보님 혹시 옷장에 들어가셨어요? 예예예 찍으세요. 찍이세 찍으세요. 찍으세요. 찍으세 비둘기 아니면 연탐꾼. 칼직이 님은 아니다. 더 믿고 시면 돼요. 바보님은 어. 그런 거못 쳤는데. 못 쳤는데. 왜 믿고 찍으라 그러지? 내가 탐꾼데 근데, 근데 이걸로 찍긴 이걸로 좀 그런데. 좀 그런데. 저 연탐꾼 맞는데. <웃음> 제가 연탐꾼이야. 맞죠 제가 연탐. 네, 네, 죄송한데. 제가 연탐꾼입니다. 네. 어? 삼세력까지가서삼세력까지그러니까를가져기한삼재도가도도서가 <목소리만> 아, 있네 진짜 제 가져가서 삼저화가실 갔다 왔는데 무슨 일이죠? 재를 가져가서 래요를 가져가서 삼래요저 마피아라고요? 아저가서삼가져아서삼아 몰라. 야, 진짜 나죽었어 바보인 네. 님, 조심 좀 네. 하죠. 바보인 님이에요. <웃음> 아니야, 걔 아니, 저기면. 아니다. <웃음> 강인이가 죽었어요. 슈퍼로 날라갔구나 아니, 가시보다. 뭐야? 자, 죄송합니다. 켄이 말인데요. 따질 건데. 저, 저 진짜 아니죠. 할게말해 아니, 네. 그럼 누구예요? 망갈통 님이시죠. 망갈통 님인가? 네. 제가 그거를 내 보여주겠어요 아버님 나는 님이 예? 다른 사람 잡아도 음. 아무 말안 할게요 님 잡으면요? 크 <웃음> 그것은 <웃음> 안돼 <웃음> 제가 무섭지 않으세요? <웃음> <웃음> 티어 <웃음> 아저 근데 진짜 염상꾼 맞아요 <웃음> 알았어요 아버님 일로 와보세요 예 아? 어? 네? 눈앞에 나도 바코님들어가셨고바보님들어가셨는데그둘 바보는... 중에 한 명은 무조건인데 둘 중에 하나 t h 네아 e 그그 o d come here. Come here. c 님꼭 달아주세요. 아 o 그래서 파악할 수 o m e here. 잠시만요, here. Come here. Come here. c o m 코님네 쪽으로 와주세요 e 네. 이건 뭐예요? 어떤 거요? 이거 위요 이거. 제 직업이요? 네. 이거입니다. 아, 트레일리네 막. 예. <웃음> 아, 아. <웃음> 아, 아무도 안 죽었네. <웃음> 어? 어? 아, 이거 터져가고요 아까 등쪽 거실에 없었던 분 누구예요? 그중에 한 명입니다. 어제요 네. 네. 지금 아, 다 밑에 있는데? 아, 잠시만요. 자 터제 앞이고요. 아까 비둘기 확인하려고 망갈 손님이랑 저 바보인 제가 확인했을 때 제가 영문에 대데 지금 확인했을 때일 그 떴거든요. 그때 없던 분이 이 이쿤님하고 강희님이세요한분 그 범인이에요. 근데 이게 아까도 아, 아, 네. 있었어요. 로비에서 방 아니 나 늦, 늦, 늦게 들어왔잖아요. 형, 이 분이 흔한 이 흔한 었는데한 분이 흔한 분이 흔한 분이 흔한 분이 흔한 분이 흔한 분이 흔한 분이 이 흔한 분이 흔한 분이 이 분이 흔이 흔한 분이 흔한 이이 흔한 이확률이 높네. 이거강인이 강의님인데... 아, 알고... 이 이거... 이거 어, 어, 너무 논리가 네, 빈약한데그망보여니아줘 아, 제발 달아줘 미국이니까. 미국이니까. 미국이니까 제가 못 봤거든요. 제발 달아줘 이구님 제가 이 참에 사인하나 받습니다 이구님은 왼쪽에서 왔어요 이때 말안 해야 돼딱이구님 왼쪽에서 말안 해야 돼, 딱. 미국이니까 미국이니까 미국이니까. 말안 해야 돼. 제가 의심하는 게 강윤님 아니면 님이에요 도도세! 말안 해야 돼 이거 그리고 중에 하나 제발 안돼. 도도세요 나이스! 아 도대체 나이스 이이스 아... <웃음> <네이더스>, 나이스 <웃음> 도대체 왜 바보 회원님 안달아교환하아 아, 근데 살인도 안 났고 낳고... 요 중에 누가 영매진아 저기 남성군인지 모르겠으니까 이거 이거 사실 이거 사실 이쿠님이 저한테 입금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 잘 갔죠? 뭐, <웃음> 저도? 이쿠님, 이쿠님 계좌 확인해다 확인했고... 빠르게 이제 빠르게. 돈으로 게임한다고? 아 이거 내물 먹었네 아 근데 진짜 <웃음>